다리를 쭉 밀어주고, 접어. <웃음> 접하지 저... 마세요. 이거 하나만 하기에도 버금이 분들이 한 번에 못할 거예요. 음... 다른 건또또또 또, 또 배워야 돼. 어? <웃음> 알려주세요. <웃음> 장난꾼 같아요? <웃음> 다른 건 내가 또또 또 나와서 또 다시 알려줘야지. 이거 한 번에 알려주면. <웃음> 이제 한 다리를 접어서 앞뒤로 쭉 펼쳐주는 것까지. 우와. 그리고 한 다리를. 잠시만요. 왜? <웃음> 너무 힘들었어요. <웃음> 자. 어, 어, 무서워. 이러면서 옆으로 이렇게 막 떨어져서 어. 무릎을 박는 거 어. 아, 무릎 아파요, 이러면. <웃음> 나도 아파요, 보여드릴 아, 너무 세게 밟았어 아, 이러면 진짜 안 돼요. <웃음> 무릎 깨져, 진짜. <웃음> 뒤로 넘어가면 돼요. 뒤로, 뒤로. 그리고 무릎 바로 구부려. 한발한발 한발 이렇게. 근데 이윤성이 안 되면 이윤성안 되면 큰일이야. <웃음> 그래서 제가 이거 네. 시작하기 전에 어, 트위스트. 아. 네. 그럼 바카사나라는 거에서 바카 사탕? 바카. 어 바바 아, 또 요가 걸게요. 아, 박하? 바카 사탕에 바카? 바바 바카 바카야로 할때 바. 이게 어렵네 말이. 근데 어, 이거 히트. 어떻게 외워요 다? 어떻게 외우냐고요? 어. 어, 이제 그... 혼나면 외워줘. 아 진짜? 또 요가 그렇게... 아. 바깥쪽에 무릎을 깊숙하게 이렇게 오. 걸어줘야 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여기서. 아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이게 연습이 돼야 돼 그래서 팔꿈치로 서로 조여주고 무릎도 계속 안쪽으로 내전시켜주고 와, 힘든데? 바카사나에서 헉, 여기에다가 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렇죠. 가지 마. 들어. 진짜? 아까랑 팔꿈치 다른 거 네, 알겠죠, 언니? 내려오면 돼요. <웃음> 힘들다. <웃음> 되게, 되게 보는데 힘든데요? <웃음> 아, 그래서 이거 하면 진짜 근력이 막 확... 황이... 매일 하면 은 진짜 몸 좋아질 텐데 <웃음> 매일 안 한다고. 그렇죠, 천천히 <웃음> 가지고 와요. 골반 들어 올리고. 근데 지금 세상한게 음. 필라테스를 해서 언니가 이 정도 올라오는 건데 음. 99% 실패하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엄청 잘하네 요가 신부인데 <웃음> 넘어오지 마요 요가에 <웃음> 와 엄청 잘한다 힘들어, 힘들어. 땀, 땀 나죠 그쵸 땀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가 하면 막 스트레칭 <웃음> 아니야 이런 건 재밌어 <웃음> 그러면 언니가. 요가 강사들 다 다리 찢어요? <웃음> 근데 요가 이게 그 자세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<웃음> 아,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강사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 그냥 요가를 사랑하고 부안하고, 응. 응. 요가 이 매트 위에서 딱 요가에만 집중하는 그런 요가 상태에 잘 몰입하느냐 이게 중요한 응. 거지 어떤 동작을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하고 이롭지 않아요 응. 응. 다리를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응? 거는 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그거 이게 이름이 이제 또아또 아, 또 이름 갖다 놀리면 안 돼요 <웃음> <웃음> 티티바 <웃음> 근데 네, 그러면은 뭐라고 요가 어때? 그렇게 붙잖아둘다웃잖아요 깜짝만 나 휴대폰 나꼭 배우고 갈 거예요 배워요, 배워요. 아예 안될 텐데 다리를 잡고 안쪽에다 어? 이렇게 거는 게 일단은 이걸 어떻게? 손나면 외워져 그리고 오른 어깨를 안쪽에다 깊숙이 걸 거예요 어? 이 다음 동작을 들어갈 때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걸리는 게 다르거든요 와. 이건 안 걸리면 될 수가 없어 원래 여기서 이제 왼손 옆으로 쭉 펼치고 그렇죠 그래서 어깨로 더 다리를 쭉 밀어주고 다시 천천히 떨어뜨리고 이제 이 정도가 풀어졌으면 거는 게좀 가능해질 것같요 <웃음> 진짜 양쪽 ]이다. 다 걸어야 돼 이제. 아니 이걸 다 이렇게 심심한 상태에서 하는 것처럼 다 이러고 있는 거 너무 웃겨 이게 난이 사람 몸을 막 꾸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준비예요 이거 이게. 막 발이 왜 여기 있어? <웃음> 이게 준비인데또 요가 그렇게 야, 이쪽 오른쪽왜안 걸려? 어, 그거 왜 저한테 물어봐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거, 아니, 오른쪽 왜안 걸리는 거 같아? <웃음> 지금, <웃음> 오른쪽, 왜냐면, 오른쪽부터 걸면 왼쪽이 안 걸려. 해보세요. <웃음> 오른쪽부터 걸면 왼쪽이 안 걸려. <웃음> 그쵸? 근데 이걸 전... 더 위로 올려야 되네. 그쵸? 나는 지금 여기, 윗팔에다. 어? 위쪽에다가. 여기? 올려. 약간 이상한 거 같죠? 아니야. 아니. 대기한 일부러 동작을 어? 만들어내는 거 같아. 아니, 이거 있는 동작이고, 그리고 수련에 한 발자국. 와... 이렇게! 아 진짜? <웃음> 나, 나 일부러 이렇게 했든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, 언니가 안 발랐을 때 엄청 배우신다고 뭐, 나한테 계속... 이게 안 발랐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? 이렇게? 아, 약간 플란체 이런 거 배우고 어. 싶었지? 어, 어 플란나난플란체 스타일이거든. 나플란트 <웃음> 아니 더배 그거 한 번에 성공해서 안 되고. 이것도 <웃음> 여기다 이렇게 걸어줘요. 그렇죠. 자, 유지할 거예요. 허벅지 서로 줘요. 허벅지 서로 줘요. 그렇죠. 그리고 여기서 <웃음> 여기다 펼치는 게 먼저 돼야 돼. 이렇게 펼치는 게 먼저 몸이 지금 잘 풀려있어서 제가 이렇게까지 힘좀 강하게 하는 거, 원래 이러면 안 돼요? 바로,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? 헌다? 잠깐 유지. 이렇게. 네,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세요. <웃음>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체중을 어? 앞으로 쏙 실으면서 머리를 바닥에다 박는다고 생각해 이렇게. 들어 올려요. 너나 멍게를 시키려고 하는 거지. 아. 아니 어, 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필라테스 하는 사람이라 하니까 재밌었어. <웃음> <웃음> 원래 되게 엄청 조용하고 견건한 건데 <웃음> 나 지금 당황했어요. 나 먼저 해야돼아왜 <웃음> 이렇게 못해? 팔꿈치 부풀리고 이제 여기서 무릎만 쭉 펼쳐. 시선 멀고 <웃음> 이게 띠띠바 안상. 이제 요가 면사 같아요. 요가 강사 지금. 이제 이제 이제 <웃음> 어, 이전에는 <덤미>. 아더 아니... <웃음> 아, <웃음> 플란체 비슷한 안 발란스를 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. 아 지금 다 풀고 왔는데 나 영어. <웃음> <웃음> 올렸다가 충화적으로 틀어주고 안쪽에다 무릎 걸고 다리 들어오요. 다리. 오 쪽. 이렇게. 그렇죠? 시도하지 마세요.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리,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이건 음. 또 다른 거죠. 이거는 이제 쿠운 디니아산으로요 트위스트해서 드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거 우리 사람들 너무 기이하게 생각하는 거어요 사바아사나 다른 거랑.. 응. 사바아사나 한다고? 사바아사나 하는데 누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발 올려요? 그냥 <웃음> 넘었을때 끝까지 이죠 네. 아니 발도 너무 이거 방정맞아 안돼 <웃음> 아 진짜? 아 밀어볼 것도 이거 너. 너 뭐해요? 팔걸어 이건 약간 요런아 <웃음> 유럽은... <웃음> 이게 안 맞네 약간 요런 거 해야 되아 너무 단조롭잖아요 어. 이 송장 자세에 정말 깊이 이완감을 느껴야 되는데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되게 많이 찾아오거든요, 이때. 지금 무슨 생각 하세요? 아무 생각 안 해요. 어, 진짜 아무 생각 안 해요? <웃음> 네. 고짓말. 저는 조금 더 쉴게요, 마무리까지. 어, 이렇게. <웃음> 버금이... 여러분 제가 마무리하라고요? 응. 음. 오늘 너무 어려운 것만 알려드렸거든요. 으뜸 언니가 그냥 이런 거 배우고 싶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제가 또 재밌는 쉬운 요가 동작들도 좀 가끔씩 알려드려 나올게요. 좋아요.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, 안녕. <웃음>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봐 돼요 아 진짜?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봐요 어떡해 <웃음>